아아아아 아, 아, 아. 오케이 마이크 대고 방송 좀 바로 진행할게요. 어 먹방 좀 하고. 어. 오. 오늘도 역시 먹방을 좀 즐기고 난 다음에 방송을 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이 카메라 세팅이 어쩔 수 없어 내가 일단 나오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오늘은 바로 카트로치즈 기네스 카트로치즈 버거를 먹을 거고요 일단 잠시만 세팅 좀 할게요 일단 포테이토를 안에 넣어 놓고 콜라 미리 세팅을 했어야 했는데 지금 저가 온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집에 온지 얼마 안 돼서 지금 바로 세팅을 좀 하도록 할게요 음 지금 이게 제가 두끼째라 가지고 오늘 그 뭐야 아침밥 빼고 처음 먹거든요 지금 밥을 좀 양이 좀 닦을게요 먹방을 좀 하고 어, 이거 어떻게 저거야 어 오. 나오면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요 와 이거 양념 붓기가 너무 쉬운데 이거? 어하이요 이거 오늘 사주고 왔을 때한 11,000원? 11,000원에서 11,500원? 그 정도였어요 아 지금 배고파가지고 근데 진짜 다른 사람들이랑 모르겠지만 은저 같은 경우는 지금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오늘 진짜 오랜만에 헬스하고 왔거든요? 근데 진짜 겁나게 맛있어 와... 더워킹 진짜 집그 가까이 있어가지고 헬스장이 가까이 있거든요? 그냥 거리가 진짜 한 1분 거리? 1분 거리인데 진짜 거의 가가지고 오늘 거의 진짜 좀 자주 먹었었는데 오늘은 진짜 좀 오랜만에 먹었어요. 오랜만에 갔는데 진짜 아, 어, 맛있어. 와. 음. 케첩! 케차뿌려줘야 되죠? 아 근데 이게 뿌릴 곳이 마땅치가 않은데? 지금 이 안에 이 안에다가 저 감자를 넣어거든요 이렇게 넣었는데 일단 이 안에다가 뿌려야돼요 아 그냥 마땅치 않아서 그냥 이렇게 뿌려 먹을게요 음 mm. 없죠 너무 많이 있다. m mm. m m 음 mm. 개인적으로, 감자는, 케찹을 안 뿌린 상태에서 먹는 게더 맛있는 것 같아요, 진짜. 케찹 먹을니까 되게 짜. 안 그래도 여기 소금기가 있는데, 그냥, 음, 그래도 나은 것 같아요. 그래도 맛있어. 어, 좀 약간, 짜다 싶다, 짜다 싶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콜라를 마시면 돼 어, 좋아 자이하트 김광현님 추천 정말 감사하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천 감사해요. 일단 야무지게 일단 야무지게 15분만에 먹었습니다. 음. 자 방송 끼고 바로 먹은거라 남은 케찹은 따 그냥 버리도록 할게요 새거는 쓸데 있을거기 때문에 일단 남겨놓고 나머지는 좀 버릴게요 남은 콜라는 지금 거의 한병한이 정도 남았는데 남은 콜라는 따로 방송하면서 좀마신다든지 그렇게 할게요 커피도 제가 오늘 사주고 왔기 때문에 커피를 산다는 얘기는 오늘 좀 방송을 오랫동안 한다는 얘기죠. 음.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마시면서 좀 오늘 방송 좀 하도록 하고. 오케이. 이제 본업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은 먹방은 여기까지 하고 다시 피파 보러 갑니다. 오 와우 진짜 겁나게 가고 졌어요 음뭘 좋고 오케이